안녕하세요 꾸스타레비에꿈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무려 검은사막 모바일 글로벌 버전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미국의 그랜드 런칭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런칭이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소프트 런칭을 진행했던 칼페온 서버에서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에 대한 리뷰를 이미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검은사막 모바일과 다른 점을 위주로 보는 걸로 하시죠 우선 비슷하지만 가장 많이 다른 점은 자동 전투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사막 모바일은 시작과 동시에 자동 전투가 가능하지만 글로벌 버전은 아무래도 로컬라이징을 해서 그런지 그 나라 정서에 맞게 바로 자동 전투를 실시할 수 없고 수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모바일 rpg 게임을 수동으로 한다는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죠 아니 터치하는 속도 보이십니까 수동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다면 아마 워리어를 할걸 그랬습니다 자동전투는 고대 1의 석실까지 진행을 해서 흑정령을 1회 각성하면 오픈되고요. 필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 미션이나 토벌에서는 자동전투가 오픈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동으로만 전투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할 수 밖에 없는 필드 사냥은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토로 했지만 특정 미션은 수동으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스킬을 사용하는 순서와 타이밍, 회피를 하는 시점 등 몹의 공격 패턴도 관찰을 해야하고 전투에 관한 부분이 꽤나 재밌다고 느껴졌습니다. 아 물론 토벌 이거 수동으로 2400을 어떻게 채워요. 그리고 스토리를 일정 부분 클리어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기 때문에 꽤나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우리나라의 서버에는 없었을까요? 테스트 서버라서 그런가? 영지를 개발하는 부분은 국내와 글로벌 버전이 거의 같았습니다. 월드 경영은 시작부터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아무래도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샤카2 상점은 우리나라 버전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단차 뽑기라니 아무래도 서버 초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막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선 검은 사막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컨텐츠를 한 번씩 맛봐야지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낚시를 해본다거나 영지를 개발시킨다거나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얻어본다거나 토벌을 해본다거나 하는 이런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경험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쾌밀다 말고 낚시하러 갑니다. 그 밖에 뭐 시작부터 전투력 구성을 볼수 있다던가 하는 좋은 시스템과 편의 시스템은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오픈했으면 음... 대박이었을 텐데 아무튼 검은사막 글로벌 버전과 테스트 서버의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